안녕하세요. 당신의 품격 있는 손글씨를 도와드릴 강사 타타오입니다. 저는 30년간 팬글씨와서예를 해왔고, 지금은 타타오 캘리아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바른 글씨, 좋은 글씨에 대한 컨텐츠를 계속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업로드한 손글씨 강좌를 바탕으로 손글씨에 관한 책을 출간하였고요. 글씨는 내 내면의 반영입니다. 마음에서 파생된 씨앗을 마음씨라고 하죠.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 말씨가 됩니다. 또 그것을 손으로 옮겨 적은 것이 글씨죠. 그래서 손글씨를 제대로 쓴다는 것은 내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르고 정갈한 정자체를 통해 일상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기분 좋은 설렘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클래스에서는 자의궁서체 근간을 둔 정자체의 기본액과 그 원리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초성, 중성, 종성과 그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자음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음과 모음이 끝나면 자주 쓰이는 빈출자를 통해 자모음을 조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요. 글자가 끝나면 단어, 그이후에 문장으로 넘어가면서 방안지, 원고지, 줄 노트에 글씨 쓰는 요령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품격 있는 글씨가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할 테니까 악필인 분들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겠죠? 30년 동안 글씨를 쓰고 또 가르치면서 쌓아온 제 노하우를 가장 쉽고 빠르게 압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지독한 악필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필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요. 글씨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피하게 되는 그 기분, 참 서글퍼지죠. 그 과정을 정말 치열하게 겪어온 한 사람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드리면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글씨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손글씨를 쓸 일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아날로그가 주는 감성과 위로는 더욱 특별해졌죠.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꼭꼭 눌러 쓴 아름다운 글씨로 일기를 쓰고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고 상상해보세요. 악필 교정을 넘어 손글씨가 취미가 되는 진정으로 품격 있는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에서 만나요